안녕하세요. 제가 최현욱입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그 창문 형식을 봤을 때요. 거실 창문은 이렇게 열려 있는 거고 그 작업자 요셉의 작업실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게 조금 네. 되게 디테일, 보면 디테일하게 볼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 지금도 이렇게 건축비를 따지다 보면 똑같은 틀로 지어야지 건축비가 작게 되고 음. 진짜 있는 집에서야지 그 전문가, 화가 라든지 음악가라든지 그 작업의 형식에 맞게끔 그 작업실을 만드는데 그 요셉의 그 목공실 작업실 같은 거 창문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부자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실 창문은 쪼개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쪼개져 있어서 이렇게 빛을, 빛을, 이렇게 조망권을 해가지고 창문을 틀을 만들었는데 요세빈작업실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그냥 음. 있잖아요. 한국의, 한국의. 아, 그러니까 한국의 한옥의... 아, 그니까 한옥의 집금 한옥의 한옥 그 문이창틀에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거는 통일되었는데 한 집에서 그 방의 그 농도에 따라서. 그 작업실에, 그 작업실에 에, 에. 목공을 하니까 많이 먼지도 나고 그걸 날려니까 일부러 이렇게 창으그요셉 네, 집이 네, 있었냐 하는 거죠.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었 요셉의 집이 잘 사는 집이었어요? 아니, 그, 그 배경으로는 잘 사는 집은 나왔잖아요. 어, 어쨌든 거기서는 가난한 집은안했 싸워라. 술을 넣어야 해. 2는 거를 까봐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없어서 그런가요? 아 이렇게 마비아 이렇게 어렵냐고 그 응, 그러니까 마리아의마리아 같은 거실은 창틀이 쪼개져 가지고 위 문을 열수 있게 만들고 아래 틀을열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기침의 동정 조망간을볼수 있는 내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밑을 닫는지 위를 닫는지 해 가지고 창틀 쪼개져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복동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웃음> 주세요. 우리가 그 옛날에 다뤘었는데, 이얘기 음. 네? 네. 네. 네. 자, 그 요셉,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네.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또는 그 나사렛에서 살았다 그러면 일단 나사렛이 됐든 베들레헴이 됐든 그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뒤에 배경에서처럼 그렇게 화려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배경은 네덜란드입니다라고, 벨기에라고, 벨기에입니다라고 딱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벨기에 배경입니다. 벨기에 네덜란드는 굉장히 높은 북방구예요 평양보다 더 북방, 시내주보다 더 높을 거예요. 막, 위도로 따지면은. 그 얘기는 한여름에는 태양이 북방구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태양이 되게 집안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겨울이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안 들어와요. 이게 바로 네덜란드 건축물의 특징이거든요. 1층 창문은 굉장히 높습니다. 1층이 되게 높고 2층은 낮아요. 그래서 창문이... 이게 안 넓더라도 세로로 길어가지고 태양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하려고. 북방군이 추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문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길게. 그리고 얘를 위로 올라 내리락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빛이 워낙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창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빛이 들어오는 거를 얘네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벨기에, 저기 덴마크 이쪽으로 가시면 은 1층이 굉장히 높아요. 2층은 낮고. 그리고 창문들이 1층은 다... 2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딱 가늘고 길게. 그리고 특히 2층,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은 이쪽은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높은 곳일수록 태양빛이 아침에는 다 들어오고 아침엔 춥잖아요.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고 낮이 되면 되게 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올려가지고 태양빛이 안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요셉의 작업실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때 당시 북유럽 건축 특징이 그런 거고요 어, 로베르캉팽이 살았던 그 시대의 건축물 특징이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그때 지난주에 봤던 우리 그림은 한 층에서 봤지만 현관이랑 거실이랑 요새가 작업실 봤지만 사실은 그게 그한 층이 아니라 그 위에 복층, 3층다 이렇게 됐을 수도 볼까요? 있고요. 왜냐하면은 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뭐사십 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유럽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나라가 조금해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좁은 땅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 원시 고대시대 때 지어진 건물들도 보면 은 우리나라는 그냥 한 층짜리 단층 그 밀집으로 지어놨을 때그 사람들은 2층, 3층짜리를 지고 살았었거든요. 기후, 지형 이런 문제로 살수 있는 땅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집금 부자였던 건 아니었던 거죠? 요셉은... 제가 요셉에 그, 그 통장 계좌를 안봤봐서잘 몰라요. 하지만 은 그렇게 썩잘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걸로 보여요. 작업실의 공간을 위해서 따로 그 건축 인테리어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 유럽의 분위기 건축 양식이 1층의 창문과 2, 3층의 창문이 달랐기 때문에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보시면 은그 영화를 보시면 은 스칼렛 요한슨이 그 요하네스 베르멜의 작업실 청소를 할때 창문을 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창문을 위로 열어요. 이렇게 왜 열냐면은 높은 쪽이다 보니까 태양 빛이 이렇게 아침에 쭉 들어오고 위에서 바로 내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열면은 태양 빛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냥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열면은 내가 태양에 들어오는 그거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네덜란드 건축 그 북유럽 건축의 특징이거든요. 그걸 로베르 칸팽이 살았던 1400년대 북유럽 건축물이 그런 식으로 돼 있었으니까 거기에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간 것 뿐이고. 하지만 로베르 칸팽이 그렇게 그런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의 재력하고 네. 저 그림하고 어. 상관없는 거요 아, 아무 상관 없어요. <웃음> 네. 제가 만약에 수태고지를 그럼... 지금 그린다면은. 어, 저희 22층 아파트에다 그려놓겠죠. 네. 네. 또는 뭐 101층 뭐 롯데타워에다 그려놓던가 네. 그렇겠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뭐 명랑해전을 그린다. 그거를 이 시대에 맞춰서 그린다. 그러면 거기에 거북선이 있겠어요? 아니 한국만이 다 아니겠죠. 네. 똑같은 주제, 다른 환경.